<목소리도> 아 무한의 일은 한 판만 하고 싶다. 뭐해? 아, 너또 게임 하려 그래? 아 제발 한 판만. 안돼 일해줘. 맨날 한 판만 한다 그러고 그 하루 종일 붙잡고 있지 그거? 아 제발. 안돼. 아 왜? 저번에 저번요 삼천 개다 넘게 달려가지고 한판 넘게 해준다며. 너 그러고 나서도 몇판 했어? 어? 어제도 한 시간 동안 그거 뿅뿅 이거 붙잡고 다 했어? 알겠어. 알겠어. 딱한 판만 할게 Iris, Iris, Iris, Iris, Iris, Iris, 0 0 i s Iris, i 이제 다 했어 안 했어 아 제발 너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어 가져와 봐 아아! 숙제도 다안 하고 아 제발 좀만 하겠다 딱 20분까지만 해 20분까지야 아 알겠어 아유! 다녀습니다와우아 안녕하세요. 어 왔니? 어 텔라도 왔니? 네 안녕하세요. 어 그래 로라네 <웃음> 텔라 무한에 계단 네 한판하자. 그래? 경규 <웃음> 어, 연습 많이 했나봐? 나 조금 잘해. 그래? 최고 기록 몇인데? 나 400까지 갔어 <웃음> 와400 여러분 400이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전 최고 기록 300인데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? 나 대단? 그러면 대결해보자 이게 또 최고 기록이랑 대결이랑 또 다른 거거든요 <웃음> 그래 해보자 야 이거 이긴 사람 뭐하게 할까? 음 글쎄 음 이기는 사람이 무한의 계단 고수님 되는 거야 어, <웃음> <오>, 고수님? <웃음> 사부? 어 오늘 하루동안무한의 계단 고수님이라고 불러야 돼 오케이 오키지? 알겠어 이제 시작하자 <웃음> <웃음> 오키 치고 들어오면 돼. 응? 어? 오키? 네 오키 쓰고 들어오세요 알겠어 뭐야 너 래퍼냐? 어난 래퍼야 래퍼 못줘어 그래 정말 너랑 안 어울리는 캐릭터다요 왔어 비합 천천히 가나 천천히 갈게 <웃음> 어난좀 빨리 간다 달리자 가자 1 0고 기본 백입니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. 아! 실수했난 아. 아, 아. 천천히 올라가서 대성공 야너 야, 되게 천천히 잘한다 <웃음> 나좀 잘해 또 무한에게 난 언제부터 했냐? 나최근에며칠이거 했어 아 텐션 올라왔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아나말 시켜서 떨어졌잖아 알겠어 말안 시킬게 집중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 진짜 천천히 나 집중해야 돼아아막또아 하하 아, 이 애수 내가 막다개개오미아나 시몬다 오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알겠어. 조금씩 색소를 옮겨야겠다 아우 난 천천히 가야겠다 아,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근데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셔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나도 헷갈려 아아아아아 헷갈렸어 아, 아 말도 안돼 다시 한판 더해 몇대 몇이냐? 아,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아, 아 떨어졌어. 아, 왜 이렇게 지시냐고요? 3대 있잖아요. 지금 내가 먼저 우판 이기게 생겼네. 여러분, 제가 이길 것 같죠? 아니, 야 내가 이길 것 같아. 아, 빨리... 아, 아, 아... 아 빨리 아... 아... 떨어졌어 아... 러니까천 아... 히 가세요 아... 간많다 아... 아... 아니야! 언제는 빨리 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간색 다 자라서 떨어진 적 있어! 그럴 때 진짜 어이없어! 가만자! 나도 그럴 때! 있어. 야! 나 같이 가! 나 같이 가!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! 아! 나 지금 따라갈 거야! 뒤에서! 나 지금 베이스 잡켓서 이길 것 같아! 말도 안 돼! 아! 왜! 아! 말도 안 돼! 아! 이번이 마지막 판이 되겠네 그건 모르지 내가 이길거야아나 집중해야겠다 진짜 진짜 집중의 시간 한계단 개단, 한계단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오케이, 100 넘었고. 나 최고 기록 400이야. 어, 어나 떨어졌어. 아. 4대4네. 4대4다. 우리 마지막 1점 남겨놓고. 마지막으로 이기는 사람. 내가 먼저 올라갈게. 어, 나 신적 떨려. 너무 떨려. 아, 이번 판한 판으로 승패가 갈린다. 아, 절대 안 돼. 지면 절대 안 돼! <웃음> <웃음> 아니 정말 그만 따라오라 안넣어다오바키 아!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이제 무한의 계단 고수님이라고 불러라 아. <웃음> <웃음> 무한의 계단 고수님 사부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겨줄 거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한의 계단 게임 이기기 대성공 다음에 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실패 아